오징어는 네. 얼마씩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백사장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10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방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꽃게 그리고 대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보통 선어 꽃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 그리고 이제 활꽃게는 만 오천 원부터 있는데 크기나 선도에 따라 좀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여기는 점포마다 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 을 한바퀴 다 돌아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또 꽃게가 이제 2만원 이죠. 그러니까 아마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날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패류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살아있는 꽃게가 15,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시세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어 그러니까 꽃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하는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 4만원 하는 데도 있었고 5만원까지도 있었거든요 아, 아, 아, 어, 예, 저녁때 에 맥주하고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어세요 네, 요거 네, 세요 대부분 어류들은 양식 어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보통 위에 있어요. 이제 폐류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산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디다 마찬가지지만 일본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꽃게는 좀 알이 많이 차 보이진 않으니까 조금 조금씩 들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다제 값이 있잖아요. 1리이생우는 키로에 3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1키로에 여기는 15,000원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포마다 가격이 좀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꽃게가 좀커 보이죠?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건다 대부분 가격이 똑같았어요. 키로에 3만원씩 판매를 했었고 이제 꽃게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2만 5천원짜리 여기는 이제 1만 5천원짜리도 있네요. 일본산 가리비는 이제 2만원 고 홍가리비는 1만 5천원 홍가리비 1만 5천원이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참소라 같은 경우는 크기가 괜찮은데 저 키로에 1만 5천원이거든요. 저거는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산 대하라고 표시한 건다 흰다리 세우입니다 지금 왼쪽에 하얀색 대하가 이제 암대하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수컷 대하죠. 네, 이렇게 해서 벌써 한쪽 면을 다본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이제 주로 건어물하고 젓갈 점퍼가 있고 중간에 이제 회를 파는 그런 이제 화로 점퍼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새우젓 어, 꽤 많이 있죠 저 아귀포 저거 맛이 좋습니다 밥새우라고 중간에 보이는 거 있는데 저거 밥에다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감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왔을 때여서 구입을 했었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조금 유명한 데거좀 좋은 걸로 구입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지금 여기 가격표가 되어 있죠. 보통 광어는 한 3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또이제 15,000원. 거는요요이요 사장님 어? 1kg. 사장님 좀 이거 1kg? 팔까요? 만 원. 이이다 이건 2만 오세요. 원이만이잖아 그래서 깎아 주만원인데 내가 이사 아, 야 오셔 봐요. 이 언니가 맛있다고 내가 이 k g 짜리예요 네, 이건 2kg. 2kg고 음,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만원 요거 아, 2만원 요거 4만원 이렇게 아, 해서 수산시장 아, 쪽을 아, 다 봤고요 네. 이제 위판장 수요위판장이 또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점포도 작은 점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이 크게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선어류도 꽤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간판에는 뭐 자연산만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근데, 누가 근데 낙지가 많네. 네, 여기는 암떼아가 5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지금 나오는 사이즈가 가격도 엄청 세요 1마리가 2만원이에요 낙시가 지 그렇게 나오네요 어... 이거 가보징은 얼마씩 이에요? 핵도그 한마리 15,000원이고 작은거 두마리 15,000원이요 쭈꾸미는요? 쭈꾸미는 3만원 좀 수산시장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뭐 품목은 대하하고 꽃게가 주로지만 그래도 선어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대아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 쪽이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 그 신진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대아, 암대아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개인적 취향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숫대아가 조금 더 탱글한 맛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맛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CP는 식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산지에는 전부 다 국내산 인구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긴 또 대화가 또 3만원이죠. 이거는 이제 물건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크기나 이런 거잘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표를 붙여 놓으니까 쇼핑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막이 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적당한 어느정도 선을 알수 있으니까요. <목소리> 숫대야는 이렇게 색깔이 좀 주황색이 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보면은요. 여기서 또 선별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작은 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잡아온 그 수산물들을 이제 여기서 분류 작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크레인에 오는 거는 전부 다 소라예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위판장에서 여기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주변 상가 점포도 좀 가격을 좀 보러 왔어요. 몇 군데만 아, 들러서 봤고요. 여기도 그렇게 크게 뭐더 비싸거나 그러지 않고 가격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렇죠. 가격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근처 안면도에 보면은 이제 이쪽 제이 수산시장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날도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삼아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사장항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